동북아시아에서 이동이족이 옛날에 엘리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콩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니까 그 시절에 어 굉장히 높은 콩 함량을 가진 그런 식물을 처음 식용으로 사용했고, 어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동이족들의 귀골이 장대했고, 어. 또, 지능적으로 우수했고, 그래서, 어, 이 동북아시아의 국가 형성 시기, BC 3000년 전후에, 어, 동이족들이이 동북아시아를 제패했던 것은 콩을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